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 또 염려 하지 말고, 다만 모든 일 에, 기 도와 간 구로 너희 구할것을감 사함 으로 하나님 께 아뢰 라 그리 하면, 모. 다만 모든 일에